달도 머물러 간다는 원류봉이 왔습니다. 월류봉 위에 광장에 주차를 하고요. 황간면 원천 위에 깎아 세운 듯한 월류봉의 여덟 경승기를 한전팔경이라 부른다고 합다우왕송시 선생이 머물던 한천정사에서 이름을 따왔고산 아래로 금강상 위에 한 줄기인 초강천이 흐르고 깨끗한 백사장 강변에 비친 달빛 또한 아름다워 양산팔경에 비할 만하다고 다 바로 우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영동 송시열 유협비가 여기 있네요 우와, 송시열 유협비 앞마당에서 지금 바라본 원류정인데요. 네, 원류봉 둘레길 따라서요 저강천을 보고 걸으면 됩니다. 아까린 듯한 아저. 월류봉 오늘 등산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둘리길보다는 우측길로 진검다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너보는 진검다리인데요참예 추억 생각나게 합니다 로트를 천길 남겨를 줄까요? 처음 철을 좀건너니까요 급경사 까딱거기가 바로 나타납니다. <웃음> 아, 바로 스킬로 들어와 버리는데요. 야, 이거 몇 계단입니까, 이거? 계단이 엄청나게 많데요 옆에 살짝이 아주펴 가지고 올라갈 만은 합니다. <웃음> 아, 계단을 좀 올라왔더니요. 높을 묶어놨네요. 그래도 계단 바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원류 1봉에 안 변하고요. 경사진 네,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좀 더운가 보네요. 약간의 계단이 또 나타났습니다. 140m 마감 된답니다. NX 한강 공장이 3명이 더 있습니다. 약간 경사진 길을 계속 좀 올라가야 될것 같고요. 원래 일본까지는 경사진 길을 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원래 <목소리> 원류봉이 일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 반가워. 원류봉 10m 더 가야 됩니다. 테이블 365m. 아, 맘 맞지 않는데요. 뜬금 어요 정상. 원류봉 정상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입니다. 왼쪽은 새 바다 같고요. 저 위에 한반도 이쪽에만주볼판 같습니다. 이번 가기 전에 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1봉 역 전망대에서요. 저희도 앞으로 가야 2봉과 3봉이 그렇다기 좀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봉들 밑으로요. 유유히 흐른 저광천이 아... 올따더 여유롭게 보입니다. 2봉까지는 <웃음> 한 200m 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1봉을 뒤로 하고요. 네, 예, 선나무 예, 스개 사이로 또 다시 이봉을 향습니다우끄러그 다음 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도요또봉을 <웃음> 가야 되는데 또대단히엄청나나타나버렸니 측으로 항상 추락뒤에 네,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산불 감지 첫 소가 났습니다. 나타났네요. 오늘 저 건조한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먼저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요. 이제 또산봉을 향해서 또 전진합니다. 지금 상당히 미끄러운데. 역시나, 역시나 내려온 만큼 또 <웃음>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네. 저뭐 나무 계란이라든가 이렇게 높았던 것을 잘 설치되가지고요. 네, 뒤돌아본 여기 2번가요 1봉 전망대가지 보이는데요. 삼봉이 왔습니다 삼봉 삼봉 정상인데요 아, 삼봉 정상에는 멋진 서나무가죠 벤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야 돼 4봉과 5봉 역시 멋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삼봉에서는 요 나무들을 가 가려가지고 가 도망이 조금 좋지는 않네요 또다시 4봉을 향해서 출발 출발 사봉이 또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큰 소나무들이가 생겨요. 키들이 좀 작고 아직도 정원처럼 멋지게 깜빡니다. 역시나 유리자리 흐르고 있는 초강천 사봉은요, 네, 조금 내려왔대 또 조금 네, 올라가야 됩니다. 사봉은 여기서 제희 처음 출발했던 월봉 주차장도 거이고요저 <웃음> 어, 힘들어하나 는 우리의 바위 위에 바위가 좀 올라앉아 있습니다. <웃음> 산하우가요. <웃음> 네, 의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네, 앉아서 쉬어갈수 있는 네, 산나무 의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웃음> 어우, 원류 사봉이 드디어 또 올라왔습니다. <웃음> 어, 우리가 4 0 k 에5봉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5봉을 향해서 출발 오우 5봉 가는 길나 아주 좋습니다 서나무 숲길이다 너무너무 좋아요 삼각점하고 요 네, 돌탑 오래간만에 등산경을 좀 했습니다 드디어 또 5봉으로 또 다시 갑니다 제로 가야될 마지막 5봉 1번부터 저 4번까지 오는데 여기서 봉우리를 오르려 하다 보니까. 이쯤 지나온 1봉, 2봉, 3봉 이쭉 조망이 됩니다. 그래도 요거가 올라가시다가 힘드니까 돌 타고 싸놓고 가신 것 같아요. 아, 마지막 오봉아 기다려라. 간다. 올라가다요. 힘들면 좀 쉬어가라고. 천어무가 이렇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오봉도 지금 앞에 걸고 있습니다. 원류 오봉 405m. 아, 발을 반기,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봉에서의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제 오봉까지 해봤고요. 이산을제등산아 예, 따라서 이제 하산을 시작합니다 아, 소나무가 좀일지이지 않습니까? 아...어디 정우수금지으 지금, 지금, 지금, 무금 지금, 하산 지터로 하산을 합니다. 이쪽 이지 내려가는 길은요 상당히 좀 경사가 좀 있습니다. 아, 미끄럼 조심해서 좀 내려가셔야 됩니다. 어제 하사 지점에 전망대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원류봉은 안봉 밑으로 흐르는 초강천에 있는 원류정은 정말 최선이 머물던 듯 했고요. 응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기에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